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정영석 교수입니다 어, 지금부터 해상보험법 제2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0강에서는 제3장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중에서 위험의 변동과 보험자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험의 변동과 보험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위험의 변동, 위험의 변경과 위험의 변종, 위험의 개시에 대한 묵시적 컨디션 이러한 순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 첫번째 시간에는 위험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험의 변동이라는 것은 어,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어, 보험증권상 위험이 개시한 후에 보험계약 체결시 전제가 되었던 위험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청량 물건에 대하여 고지한 내용을 기초로 위험을 측정하고 손해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 됩니다. 손해의 발생 확률을 결정하는 조건을 위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자는 그러한 위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이 승립한 후에 위험 인수의 기초화된 위험 상황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계약이 유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인수시 전제가 되었던 위험 상황이 변동하거나 새로운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기초조건이 달라지고 보험자의 위험부담과 대가관계에 있는 보험료와의 균형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됩니다위험측정의 기초조건이 변하는 것을 위험의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Change of r i s k 어, 1906년 MIA상 위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위험의 변경과 위험의 변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위와 같은 위험의 변동은 위험의 변경과 위험의 변종으로 크게 어, 구분이 될수 있습니다 위험의 변경이라는 것은 variation of risk라고 하는데요. 위험률의 정도를 변경시키는 위험 상황의 일부 변동, 즉, 위험 상황의 양적 변동을 위험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질적으로는 동질인데 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험의 정도는 증감하지만 위험으로서 동일성을 가지는 경우의 위험 상황을 우리가 위험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해사 위험에서의 그 위험의 변경에는 항로 이탈, 항해 지연, 환적, 강제 하역 등이 있습니다. 어, 통상적으로 지체 없는 통지와 추가 보험료에 의해서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철합보험약관에서는 어, 화물 운송 중 비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위험을 변경이 되어야 하는 선의의 비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보험료의 지급 없이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위험의 변종, Alteration of Risk는 문자 그대로 위험의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데요. 보험자의 위험 측정의 기초 조건인 위험 상황이 완전히 소멸하고 전혀 별개의 위험 상황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위험 률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위험 상황의 전부 변동, 즉 질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험의 변종이란 위험의 정도가 증감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험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해의 변경이라든지 선박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위험의 변종의 경우에는 지체 없는 통지후 새로운 보험 조건과 보험료에 보험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책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변종하면 종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이고요. 위험의 변경은, 어, 내용, 종류와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어, 그 양적인 변화가 있다. 위험의 정도가 좀 달라졌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위험 개시에 대한 묵시적 컨디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험의, 위험 개시의 지연과 보험 계약의 해제가, 어,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항해보험증권에서 위험 개시에 대한 묵시적 컨디션, 인플라이드 컨디션에 대해서 1906년 MIA 제42조 제1항은 보험의 목적이 특정 장소 에서 e 부터 and 앤드 브롬 또는 특정 장소 로부터 브롬 항해보험증권으로 계약체결할 때 선박이 그 장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항해가 상당한 기간 내에 개시되어야 만약 항해가 그렇게 게시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묵시적 컨디션이 있다고 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 리즈러블 타임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이고요. 지연이 부당한 때로부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항해 또는 위험의 게시가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예상했던 위험이 다른 위험으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름 위험이 겨울 위험이 될수 있고 또 다른 이유로 보다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어, 항해의 지연이 위험의 변경을 가져온다고 보면 보험계약을해지할수 어,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험 개시에 대한 묵시적 컨디션의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위험 개시에 대한 묵시적 컨디션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할 때 지연이 야기될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보험자가 묵시적 컨디션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피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a d and from uh, s m a t r a t to London and or p o r c in Holland의 조건으로 어, 1917년 6월에 담배 농작물이 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증권에는 선적전의 화재 위험이 포함되었습니다. 7월 18일에 그 농작물의 일부가 수마트라에서 보관 중 화재로 인해 파괴가 되었습니다. 보험자들은 항의의 개시에 있어서 부당한 지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 책임을 거절하였는데, 그러나 보험자들은 손해와 발생하였던 기간 위험을 부담하기 위해 추가 보험료를 수령하였고, 그 결과, 부당한 지연이 있었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시가 내리셨습니다. 다음은 항해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해의 변경과 보험자 책임의 해지인데요. 항해의 변경은 change of voyage. 결국 이제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어, 변동이 있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선박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구를 출항하였으나, 그 후에 목적지 항구가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 즉, 위험의 개시 이후 선박의 목적지가 보험증권에 의해 예정된 목적지로부터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항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증권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의를 변경할 결의가 명백한 도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중요하게 됩니다. 손해 발생 시 선박이 보험증권에 의해서 예정된 항로를 실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로이탈시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항로이탈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 보험증권의 예정된 목적지를 변경할 우에는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요. 항해의 변경은 반드시 임의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것은 고의로 했다는 뜻입니다. 보험자는 오직 항해가 고의로 변경된 경우에만 책임을 어, 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상이한 항해 및 항로이탈을 후개를해는데요 어, 선박이 보험증권에 의해서 예정되지 않은 항해를 출항하는 경우, 선박이 보험증권에 정해진 출발항에서 출발하지 않거나 보험증권에 정해진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항을 출발하는 경우를 어, 얘기합니다. 어, 상이한 즉디플런트보이지 상이한 항해로서 이러한 경우 위험은 개시하지 않습니다. 어, 선박이 예정된 출항항으로부터 출발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항인하지만 MIA와 보험증권상 허용되는 적법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서 정해진 또는 관습적인 항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항로이탈 i 데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어, 보통 교우에서 1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데비에이션을 일본에서 번역을 할때 한자로 1호, 항로에서 벗어났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간 1호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2007년 상법 개정을 할 때, 어, 이를 항로 이탈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로 이탈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 1호를 항로 이탈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제 항로 이탈이 있을 때 보험자의 책임은 중도하게 됩니다. 선박이 보험증권에 정해진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항을 출발하지만 그 후에 임의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때는 항해의 변경이 있고 위험은 개시하지만 항해를 변경할 절의가 명확한때 보험자의 책임은 종료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해의 변경과 보험자의 계속담보 항해 변경이 되면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계속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의의 변경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종류은 선의의 비보험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규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실제 보험실무에서는 항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약관상 계속담보약관을 삽입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계속담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의의 변경은 관습적으로 표준보험약관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제하고 주 협정되는 수정된 보험 조건과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계속 담보하게 됩니다. 1982년 i c c 제10조 항해변경약관 Change of Boys Close에서는 이 보험이 개시된 후피보험자에 의하여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통제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 협정되는 보험료와 보험 조건에 의해 계속 담보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 조항을 보면요. 1982년 ICC 운송조항에서는 8.8.1조부터 쭉 나오는데 이 8.3조에서 이 보험 8.8.3조 인데요. 이 보험은 발로 열고 상기보험 종료의 규정 및 하기 제구조의 규정에 따라 발로 닫고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일체의 항로 이탈,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또는 환적및 해상운송계약상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부터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 중 유효하게 계속된다 해서 중간에 그 보험자의 보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63년 ICC에서 항해 변경의 경우 계속 담보 조건은 지체 없는 통지와 추가 보험료의 지급분이었으나 1982년 ICC에서는 지체 없는 통지와 추후 협정되는 보험료와 보험 조건의 합의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약관에서 보험 목적의 변경은 선주나 선장에 의한 목적지의 변경이 아니고 화주인 피보험자에 의한 목적지의 변경이라는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항의 변경에서 목적지의 변경은 은밀한 의미에서 목적항의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피보험 화물의 양하후 목적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송 약관에 의해서 보관장소에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 화물이 출발할 때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항로 이탈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항로 이탈은 deviation이라고 하는데요, 마이바이제 46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이 항해를 개시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항로, 이렉트 루트로 항해해야 합니다. 어, 선박이 적법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로를 이탈한 경우를 항로 이탈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자는 항로이탈시부터 책임이 종료되고 선박이 소원해 발생 전에 선박의 항로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로이탈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보험자는 어,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로이탈했다 원항로로 다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항로이탈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어, 종료가 되고 어, 더 이상 복, 음, 복귀가 되지 않는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항로이탈할 의사는 중요하지 않냐고 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항로이탈이 있어야 합니다. 어, 항로이탈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았다면 아, 항로이탈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항로이탈의 의사는 보험자의 책임과 아무 관계가 없고 실제 항로이탈시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하게 됩니다. 어, 이 점에서도 항해를 변경할 결의가 명백한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하는 항해의 변경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항로이탈의 경우에도 실제 항해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자의 책임은 변경된 목적지로 실제 항로가 변경된 때부터가 아니라 변경할 의사를 가진 대로 소급하여 해제된다는 점이 어, 항해의 변경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로이탈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로이탈시부터 자동적으로 책임이 종료하는 것인데요 어, 앞에서 이제 항, 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항의 변경의 의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하는 것이고 항로이탈의 경우에는 항로이탈을 했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책임이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 보험자는 항로이탈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선박이 항로이탈 중에 아무런 사고 없이 원래의 항로에 복귀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은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로이탈과 전혀 관계없는 어, 그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 항로이탈 이후에는 어, 보험자의 책임은 중요하게 됩니다. 어, 손해 발생 전에 정당한 항로로 복귀한 경우에도 그후 정당한 항로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보험자는 항로이탈의 순간까지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 책임이 있지만 항로이탈 이후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로가 보험증권에서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그 항로를 떠났을 때 또 항로가 보험증권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를 떠났을 때 항로 이탈이 있다고 봅니다. 어, 보험증권의 항로가 자세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해는 어, 그와 같은 종류의 항해가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방법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종류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항로 항로로부터 이탈한 것은 모두 항로 위탁라고 봅니다. 어, 보험증권의 여러개의 양육항 어, Several ports of d i s c h a r g e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개의 양육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는 선박은 그들 항구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항행할 수 있습니다. 어, 어떤 관습이나 반대의 충분한 이유가 없는한 반드시 보험증권의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그들 항구 또는 선박이 흔히 항행하는 것과 같은 항구로 항행해야 합니다. 어, 그 지정된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그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해상의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일단 지정된 순서도 중요하다. 만약 선박이 그와 같이 항행하지 않으면 항로 이탈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 보험증권의 여러 곳에 양육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선박이 모든 항구에 실제로 기항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서 기항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보험증권에 특정 항구가 명기되지 않고 일정 지역 내 여러 양육항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관습이나 반대에 충분한 이유가 없는 선박은 반드시 지리적 순서에 따라서 그들 항구 또는 흔히 항행하는 것과 같은 항구로 항행해야 합니다. 만약 선박이 그와 같이 항행하지 않으면 항로, 항로 이탈이 있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어, 보험증권의 항행의 순서에 따른 항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의 관습이나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지리적 순서에 따라서 항행해야 합니다. 어,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에 세계의 양육항이 기재된 사건에서, 어, 례레르모와 어, 메시나 및 납부 네이플까지 가입된 항의는 기재된 장소의 전부터는 일부러의 항해를 의미하고, 오직 이를 전제로 만약 그 선박이 둘 이상의 항구로 항해하였다면 선박은 반드시 보험증권이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들 항구에 기항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리버풀로부터 메시나 항의 기항이 생략되고, 팔레를모에서 네이플까지 직접 항해한 경우에는 항로 이탈이 없지만, 선박이 제일 먼저 메시나로 직접 항해한 다음에 팔레르모로 회항하고 다시 니플로항해하였다는 순서가 바뀐 거죠. 항로, 항로 이탈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 보험증권의 선박이 어느 항구이든 기항하고 정박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갖는다. Liberty to touch and stay at any port whatsoever라고 규정한 약관을 포함한 경우에 기항과 정박, 터치 앤드 스테이의 자유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이 항로이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RCP 제6조에 따르면 어떠한 추가적인 면허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항구나 장소이든 어느 곳에서든 기항하거나 정박하는 자유재량권을 출발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선박의 항에서 항로로부터 선박이 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환적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이 화물의 이전 화물을 옮겨 신는 것을 환적이라고 하는데요. 어, 화물의 보존을 위해서 그 화물의 환적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은 보험증권상 기재된 목적지에서 양육될 때까지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적화를 환적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이 없는 경우에는 환적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확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적은 항이탈즉데에이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 1906년 MIA 제59조에 따르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한 환적, 양육 및재선적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된다는 취지를 약정된 경우에 한하여 항해가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중간항구 또는 중간지점에서 중단되는 경우, 해상운송계약서의 어떠한 특별한 약점과 관계없이 선장이 화물이나 기타 동산을 양육하여 재선적하거나 또는 화물이나 기타 동산을 환적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상황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양육이나 환적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항해지연과 보험자의 책임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48조에서는 항해보험증권의 경우 피보험항해는 반드시 전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만약 적법한 이유 없이 그와 같이 수행되지 않으면 지연이 부당하게 되었던 때부터 보험자는 책임이 종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해보험증권의 경우 항해가 상당한 기간 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만약 항해가 그렇게 개시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묵시적 컨디션, 즉 인프라이드 컨디션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82년 ICC에서는 피 보험자가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사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지배할 수 없는 지연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1982년 i c c 가 상기 1906년 MIA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1983년 i v c 허율에서는 지연에 대한 계속담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906년 MIA상 지연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한 이유 없이 부당한 지연이 있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로이탈과 지연의 허용에 대해서 어,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49조 1항에서는 어, 보험증권의 특별한 문구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선장과 그의 사용자의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하는 경우 영시적 어, 보런티 또는 목시적보런티를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인명이 위험한 경우의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 또 선박의 승선 한자의내과 또는 외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일곱 번째, 선원의 악행이 피보험 위험의 하나인 경우에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에 기인하는 경우, 이와 같은 일곱 가지의 경우에 보험증권에 예정된 항, 항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로이탈이나 지연이 허용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항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로이탈이나 지연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정도의 어, 보상 책임이 계속되는데요. 이와 같은 조건들은 항로이탈과 관련하여 적법한 이유가 되고 지연과 관련하여 정당한 지연을 구성함으로써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항로이탈 또는 지연을 허용하는 사유의 효력이 중단되는 때에는 선박은 반드시 상당히 신속하게 원래의 항로로 복귀하여 항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항로의 복귀란 말은 선박이 최초 항로이탈 지점으로 돌아가 원래의 항로를 항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원래 항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해의 수행에 있어서 항로이탈 또는 지연이 보험증권상 특약에 의하여 용인되는 경우에 그러한 항로이탈 또는 지원을 허용합니다 아, 그러한 용인은 항로이탈 또는 지원을 허용하는 특약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보험증권의 held c o v e e d c l o 계속담보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약관의 범위는 반드시 그 약관 자체의 특별한 문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어, 항로이탈의 허용과는 별도로 항로 이탈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험자의 면책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됩니다 1982년 ICC 제8조 운송약관 제3항에서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일체의 항로 이탈, 부득이한 양하제 선적 또는 환적 및 운송계약상 선적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변경기간 중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의 변동에 대하여는 추가 보험료와 보험자에 대한 통지 없이도 계속 유효하다고 어,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험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다음 중 1982년 ICC 제8조 운송약관 제3항에서 추가 보험료와 보험자에 대한 지체 없는 통지 없이도 계속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 것은로보데 일체의 지연, 이 환적, 삼 부득이한 영화, 사 일체의 항로이터.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그 제2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